이쪽 눈 충혈된 거좀 봐줄래? 음. 이쪽 눈? 어때? 약간, 약간. 약간 빨개? 약간. 음, 눈 소독하고 다 해야 돼 안약 가져오셨어? 음. 많이 빨개? 응? 음. 어저께 엄마랑 너랑 왔다 가고 나니까 조금 기분이 나졌는지 약간 거기 게, 게이지 안에서 좀 왔다갔다 했대 오잘 먹어 조금 먹을 거 엄마가 많이 가져왔어 어때, 아직까지 똥을 안기면 어떡해 토요일 날 아침에 누고일월화 3일 동안 똥을 안기면 어떡해 오우 잘 먹어 <웃음> 원래 이렇게 잘 먹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<웃음> 잠깐 쉬어 잠깐 쉬었다가 아이고 잘 먹네 그랬어? 응? 아이고 잘 먹네 잘해, 잘해, 잘 먹네. 양배추 가져오셨죠? 양배추는 안 가져왔어. 어. 배를 가지고 왔어. 배, 어, <웃음> 배 <배에> 이제. <잘 웃음>